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장애 1급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 약정 및 표현대리 성립 시 외상성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4가학2200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부의 판단 쟁점 가, 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시 원고에게 피보험자가 장애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이는 자신이 장애 1급 시에도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가 마련한 피보험자 확인서에도 장애 1급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지재되어 있는 점 입사 이후 선배가 장애 1급 시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려주었다고 이는 중앙한점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시 원고에게 피보험자가 장애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준하여 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쟁점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고 그가 설명한 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우인하기 쉬운 점 이는 그동안 계약자들에게 자신을 피고 소속 F로 소개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설계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도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는 이에게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 컨설턴트 F 또는 부산지역 울산법인 G 직함을 부여하거나 위직함의 사용을 묵인함으로써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수여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 2 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갑제 5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시 이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다, 이가 원고에게 한 설명의 법적 성격, 삼성생명단체보험 제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위문서에는 보험료, 보장내역에 관한 개별사항 뿐만 아니라 계약시 필요한 계기의 서류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위 설명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 컨설턴트 F 또는 부산지역 울산법인 G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원고에게 한위 피보험자가 장애 1급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승낙의 의사표시 중에 하나라고 볼 것입니다. 쟁점 나이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사건 보험 재해장애 S 특약과는 다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당시 이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릴건 없었으나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해 민법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설명은 승낙의 의사표시 중에 하나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재해장애 스 특약의 내용을 배제하고 비보험자가 장애 1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체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쟁점마,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